혹시 오늘 조금 준바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오 이거는 거의 예능 수준인데 비켜드려보자. <웃음> Let's go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뭐 원한다고? 준바. 준바. 어, 준바 하실 아, 수. 아, 진짜, 저 이거 하니까 근데 알았어, 지금. 근데 음악을 안틀어줘요 음악. <웃음> <웃음> 포만 여기서 아 박수. <웃음> 네, 네. 아 신난다. <웃음> 야,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야! 신난다. 신난다. <웃음> 야,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야, 룸바 춰 줘. 아, 록앤롤. 내 춤바 췄어, 춤바? 아, 이게 춤바입니까? <웃음> 네? 그냥 고 뭐. 머릿속으로 음악 나온다고 생각하고. <웃음> 네. 네? 네? <웃음> <웃음> 약간 구두 때문에 탭댄스가 된것 같네요. <웃음> 쌈바 보이요 쌈바 쌈바? 아 쌈바 중반 나왔으니까 쌈바 배우, 삼바. 쌈바가 저... 제가 배우, 배운 게 이거 이거, 아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딴침 아니에요? 아 이거 쌈바 맞아요 맞아요? 어, 맞이브 어,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뻣뻣한 어, 웨이브 웨이브 어. 네 제가 여기 있어드리겠습니다 뻣뻣한 웨이브 뻣뻣한 <웃음> <뻔뻔한> 웨이브? <웃음> 저, 네. 뻔뻔... 저는 안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뻣뻣 웨이브는 이 하고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뻣뻣해 <웃음> 아 너무 뻣뻣하다 <웃음> 아 약간 나아 캐리어 아 2분의 1 0 0 0 0